어, 물론 이제 알버터아이슈타인이 그리긴 한데 이게 이게 왜 들어왔어요 이게 메너 네. 패스고이어나서이 접촉사거든요. 네. 접촉사. 이 문법적 도착하는게 바로 에드 때문에 생긴 건데 에드, 애드. 에드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위치가 바뀌었다 그래서 도치고 에드가 이렇게 요 위치에 나왔을 때는 요 앞에 있는 놈은 우리가 보호치급하고 뒤에 나와 있는 조정사로서하면요 이런 꼴로 나오는 거를 우리는 양보라고 해요. 음. 양보 보사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다시 써주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야. 너 비록 내가 아예 뭐 흥미가 있지만 양보를 시켜되는이이이가 네, 이거. 이거 핵심이었어. 내가 비록 관심이 있지만 흥미가 있지만 뭐에? 여기에. 이니야에. 그렇지? 어, 어, 물리적 세계, 물리적 우주죠. 피지컬한. 난 우주에 비록 관심이 있지만 끝나고야 양보를 여기서 끝.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잘봐 여기도 구분이 하나요관게 있잖아 뭔데 못 봤어 아 이자 아 이제, 이렇게. 이때 이때 이때 강조기가좀자 여기 이때 강조는 기본형은 이겁니다 이쪽은 비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 강조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피 강조라고 그래요 피 강조 나온 다음에 뱃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온단 말이에요 나머지 나머지. 그럼 나머지를 보면 뭐가 앞에 나갔다는 걸알수 있죠. 만약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는데 없어. 그럼 목적 앞으로 나갔을 수도 있고요. 어, 동사 나오고 목적은 나머지가 나왔어. 어, 그럼 주어가 앞에 각피관계로 나올 수도 있어. 그치? 그렇게 본 거죠. 지금. 뭘 뺐느냐, 알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어떻게 해. 어, 이렇게.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혹시 전치사는 인이 있어. 그럼 인의 목적 앞으로 나가고요 한번 봐봐. 그치? 어. 근데 인하고 같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어. 인프로스 명사. 인프로스 전투사 의 목적어들. 보세요. 전투사 의 목적어 쭉 나왔잖아. 열, 열고 됐잖아요. 인맨, 인간, 인간에게, 인간에게 관심이 있어.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사랑. 사랑과 그 다음에 직무에도 관심이 있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음. 또, 어, 인간의 그 고귀한 어치먼트입니다. 업적과 음. 그 다음에, 어, 음. 아, 음. observed, 어, 뭐야 이게? 어, observed, o b s e r v e 업적 후예요? S U R D 아니요? 앱솔 앱솔 요 뭐야? 앱솔트? 아로스 아니? 억절 뭐 앱솔트라고? 앱솔트. 억절 맞죠? 어째 왜 억절 후가 나왔나? 어 타분이 없는 뭐라미안 여태 수상이 되지? 어리석은. F S U R 자서이 없는 어리본이라 실패. 이런데 바로 뭐야? 나는 더 관심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인 목적어가 원래 여기 있던거잖아 인으로서 목적어가 있던건데이걸 피감기로 뺀거야 여러가지를 열고 하려고 앞으로 쭉 뺐어 다시 한번 봐봐 자 이제 저한테 해석이 되잖아요 비록 내가 뭐하지만 흥미롭지만 흥미롭지만 interest I am 이렇게 써줬어 I am in 뭐에 흥미가 있지만 아, 권리적인 우주의이록 흥미는 있지만 자. 내가 더 관심 있는 건 바로 이게 이런 우주가 아니라 뭐예요? 그 우주에 사는 인간이죠. 인간에 관심 있고 인간의 사랑과 증오. 이거에 관심 있고 인간들의 고귀한 업적과 어 뭐야? 이거 폭리 없는 실수. 응? 어? 어, 이런 데더 흥미가 있다. 이해했어? 아인슈타인만이 쓸수 있는 거예요.